그리고 그 팀별로 아이디어 진행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무조건 슬랙에 올려주세요 아 우리 이러이러한 거 했는데 지금 이거 헷갈립니다 이거 오리진이나 뭐 데스티네이션을 이렇게 설정해도 될까요? 라던가 예, 어쨌든 NNA 툴로 돌려야지 내가 어디 가서 카운트를 해야 되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별로 어쨌든 어. 근데 되게 인터넷 싱한것 같아요 학교도 퍼블릭 공간 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또 하고 또 여기 다른 팀에서는 또 리테일이나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공간으로 하고 그리고 또다이언시나 나다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이거 레지엔셜 데이터를 모디파인 시켜가지고 이거를 광역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팀마다 지금 주제는 정말 다 다르고 색깔이 뚜렷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래서그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키워킹은 하시고. 자기가 이제 리서치할 바운더리 정확하게 정하시고 오리진이랑데스티이션을 어, 뭘로 할 건지 정하시고 그리고 하이퍼테스에 대해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뭐 텍스트를 정리하셔도 되고 조금 슬라이드 몇장 이렇게 정리하셔서 같이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워크샵은 제가 파이썬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파이썬 하는 동안에 그 우선생님 혹시 그 우리 네 가지 어나시스를 한국어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그게 아, 아무래도 그래.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툴이라는 건 사실 일단 계속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 익숙하게 계속 그걸 해야지 늘기 때문에 나중에 세팅되고 해야지 하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해도 그냥 써보는 거예요 클릭해보고 드래그해보고 움직여보고 왜 늦지 왜 안되지 그러다 보면 에러에 계속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숫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0분 30분 하고, <웃음> <웃음>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 선생님이 그 간단한 어나리시스에 대해서 한국말로 좀 간단하게 영어도 좀해 주시면 <웃음> 두분두분두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so um, today's workshop we have two sections. One section is happening. Uh, in half an hour for about the Python first and then the j o n g o y u n who Revisit how we you know use the t h e analysis network n e t w o r analysis such as c e n t r a l i t y and accessibility later for half an hour So um,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stands to learn new thing. i s just exposed to just the environment. So Okay um, 어제 우리가 워크샵을 어제 했나 그제 했나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데이터, CSV랑 JSON 비주얼라이저 해주는 거랑 뭐 이미지 프로세스 하는 거랑 뭐 클라스랑 그 매일 제가 다른 그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워크샵으로 일단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운 것처럼 그 T는 항상 캐피탈 래퍼가 들어가야 된다. T. 그죠? 그냥 만약에 제가 얘를 true라고 쓰게되면 은 true라고 쓰게되면 이제 에러가 나요 얘는 문자도 아니고 에러블도 없잖아요 그 일이 생성했는게 그래서 항상 tre라고 u 치게되면 얘를 이제 b o o l n v a l u 로 가져가는거죠 그래서 불리언 l e 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a랑 d랑 같냐 a랑 d랑 틀리냐 그래서 제가 shift 엔터를 쳐보면 은 지금 Boole a는 true죠 둘 빈은 False죠. 두개 같냐 물어보면 당연히 False가 뜨겠죠. 맞죠. 그리고 지금 얘가 얘는 여전히 True고 얘는 여전히 False다. 두 개가 다르지?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르지 물어보면은 True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So um, we starting from the condition step. Step부터 where we done. The previous uh, workshop, all right? So uh, as you know, um, in order to declare the true and false value, we need to, uh, we must use the capital letter, yeah. e r e T true, F false. So this is the conditional, like a comparison statement. So I can put bool uh, a here and bool b. So this is the syntax, not just one equal. One equal usually stands for. Uh, assigning the value from this direction to here. To here. Yeah, so this is the wrong thing. So, <clears throat> so the uh, bull A is true, right? Bull B is false. So I ask them is it, is it true? Is it is, is, is the same? Then the result is going to be false. It makes sense, right? So this is the uh, asking reverse way. They should be different. Is it correct? Then say yes. So we are able to get the correct answer like this. This one is a little bit confused because human, I mean, the daily life, we never use this kind of uh, statement, but the, it, this is the only way to communicate between human and computer with the uh, conditional statement here. And also we can compare two different um, Let's say data type, so A is an integer r right, in g h t i this case, and B is a string. So we ask, is it, do they s a m e right, say false, right? However, in case I cast, this, uh, <coughs> sorry, I cast, this in, sorry, I cast string into integer, the, the result is g o n n a be true, right? Because they are number, and this is a number, right? 지금 제가 한게 A는 이제 인티저, 숫자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문자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false가 뜨겠죠. 하지만 내가 cast를 했어. 문자를 어떻게? 숫자로. 특별히 저걸 했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string이라고 해볼, uh, f 라고 해볼까요? f l o 되나 안 되나? 어, f l o 해도 어차피 같은 넘버로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int. 이게 좀더 e x p l i c i 하게 항상 하는 게 좋으니까. 명백하게 짜는 게 좋으니까. So, um, so, this is a, the other sort of a conditional statement. So, I ask, is it 3 is a bigger than 12, right? The full A is going to be false, so that's where we are able to see the false, right? And then, um, I uh, ask some, you know, um, comparison. four is a bigger than six, right? And then it should be false, right? Sometimes zero in different language, we can consider the integer zero as a false. And positive number bigger than one, we can also use as a, a true value for conditional statement. So in this case, I guess uh, it actually depends on the problem is a little bit different. But on the l o w level like uh, c or c++ they're more strict rule so let me let me let me let me execute this line right and then we expect a zero right and then multiply four so that we are able to get the zero let me actually try to do this yeah because we expect the number one yeah as i said true should be used as a number one right force force sometimes considered as number zero, so the result is the number one, and then I multiply four, so that's why we are able to get the four, right? 이거 뭐한거냐면요, if you guys have a question, please interrupt uh, my um, my talk, and then ask me, please. Uh, 지금 이거 뭐한거냐면은, 이게 3에서 2 비교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거는 이제 당연히 3이 더 작기 때문에 포이스가 나오겠죠. 그죠? 포이스가 저장돼서 우리는 이제 포이스로 쓴거예요 저는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여기 가로로 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true란 말이에요. 근데 true에다 곱하기 4하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근데 s o m 때때로는 그 true를 1로 써도 써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if 하고 그냥 0이잖아요. 그럼 이까 항상 false예요. 항상 false예요. If you put the, the if statement like this, this is always false. It's always false. So, If you put the uh, number one, this is always true. Because we can uh, uh, use the number as a billion value.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온 v value, 류 l u 가 1이란 말이에요. 1을4 곱하면 은 4가 출,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건 시택스도 있다 라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상해반가 아, 그리고 이제 이것도 5가 있고 그 다음에 5.0이 있죠. 인티저랑 숫 넘버죠. 그래서 두개 타입이 같냐고 물어보니까 타입이 다르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얘를 앞에 있는 a를 인티인데 플로스로 캐스트 해 가지고 타입을 물어보고 b는 워낙에 워낙에 플로플시스팅 플러, 넘버였죠. 그래서 True가 뜨는 거죠. 네. 오케이. Okay. Um, so i did <웃음> sorry I declare variable A and then assign five number into that variable, this is it, which is integer, right? This is the same as uh, the number A, but the d a t a is a string number, right? So I literally try to compare between two uh, variable, and this, uh, particularly the type. The so type g o n n a be different, so that you, we are able to see the faults, right? It makes sense, right? However, the next line, I inject one line of uh, the, the uh, one, one function here, what it does is basically convert um, integer to float, right? So eventually, we're gonna try to compare float and float. So that's why we are able to get the true result, right? And here, uh, this is the like a multiple, let's say conditional statement. So it's or, meaning that uh, one of them is true, then we can consider it true. correct. and then the e n d operation, you should meet the condition, the both should true. then we are able to print true. correct. 이거는 뭐냐면 그 얘네랑 얘네랑 컨디션을 비교할 때 한쪽만 맞으면 그냥 무조건 true예요. 한쪽만 맞으면. 네. 지금 이거 틀렸지만 얘가 네 맞아서 true가 뜨는 거죠. and는 둘다 맞아야 돼 컨디션. 둘다 미타자 아니면 무조건 f a s e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false죠. So in order to make them false, a uh, true, for example, I need to make it true here, and then this is also true, right? And then we are able to print true true. Let me r e b e l t as it was here. Uh, I don't need to explain here, right? Yeah, you guys can use your brain and spend some time, right? 이거 설명 안해도 되겠죠?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어, 이게 사실 if statement를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if,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디션을 쓰는 방식. 이게 이러냐 그럼 이거예 저게 저러냐? 그러면저거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if 한 다음에 한칸 스페이스를 두고 a가 b보다 작으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하는 거예요. if s가. 죄송니다 if else, 그러니까 이거 실패했죠? 그럼 얘를 하는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저도 아니다. 그럼 얘가 실행된거겠죠. 맞죠? Um, so this is the common um, usage of the if statement. So if you uh, work for building your own algorithm, if statement is really important. Without if statement, you couldn't make your own, own algorithm. Maybe the code is become like a macro. There's a no condition statement, just starting from top and then end at the bottom. Nothing special, just it's like a, a dumb program m i n g things. So if is really important. So I have a two variables and this is the syntax. So just typing if and then end space, uh, we, we need a space. And we put the variable to compare to each other and then colon is necessary because this is a syntax. So if the condition is m e t we are able to print this line. If we fail to, fail to meet this condition, then we try to uh, compare this condition again. And then if we, the condition is m e t in that uh, comparison, then we are, <coughs> we are able to print this line. However, If the condition is met none of them, then we just execute this line after else. So if else is sort of a, like a pair, parallel syntax, right? Uh, and then loop, as I mentioned in, the, in my lecture yesterday, um, the loop and if condition statement is all about the programming. So i n the other word, you need to convert any other thought process or design process using for loop and if statement. This is, it requires a lot of uh, sort of um, practice and uh, um, try and other um, exercises, obviously. So the loop, loop is absolutely important for any other language, really important. So this is the <laughs> basic syntax. So for is uh, just a uh, um, reserved keyword. in this space, and then we just declare a empty variable. What it does, we're gonna use this one iteratively, okay? And then in, this is syntax as well. And then I use the range function. So what it does is uh, create the list based on the given value, right? So I uh, use the number 10 as an input parameter. So my expected result of that function is uh, the list from 0, 1, 2, 3, 4, 5, 6, 7, 8, 9 because this is e x c l u s i v e operation here right now. So if I execute it, so i is an index, right? So I expect the starting number 0 to 9. So entire count is going to be 10 because we are starting from 0 which is absolutely important because for the beginner. Uh, They are usually confused. Yeah. So, I print hello world 10 times using this for loop. okay. 지금 그 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if 구문과 uh, for loop를 어떻게 쓸까에 중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if 구문이 없다고 친다면 uh, 그냥 매크로예요 매크로처럼 포토샵 액션, 스크립, 액션 스크립트처럼 하나 만들고 쭉 하고 그냥 끝이야. 프로그래밍을 안보거든요. 매크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복이 없다면 컴퓨터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알고리즘을 짜고 그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포르의 일단 기본적인 패션, 그러니까 반복을 보면 for 하고 한칸 <웃음> 죄송합니다. 한칸 띄고 i, 그 다음에 in 한 다음에 range라는 f u n 을 썼어요. 왜냐면 워낙에 이 for in이 리스트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range 같은 거에는이 펑션이 이제 가, 가로 읽고 가로를 닫았으니까 펑션이겠죠. 10이라고 넣으면 은 주어진 숫자 안에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가령, 근데 사실 복잡해서 설명하지 마시다. 에,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결과 값이 어,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는 거겠죠. 그래서 아, 9까지 가죠. 네, 왜냐면 이게 포함이 니까 익스클루시브 오퍼레이션이 있고 인클루시브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이거 도큐멘테이션 찾아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I를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반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2부터 시작하고 10부터 가는데 뭐 3단위로 떠라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부터 시작을 하는데 10까지 가라. 근데 3번 만큼만 껴라. There are y different operations. If o a n t o will be e o u so I t explain simple So this is the other types of um, the use of the range. So, I mean, if you are interested in t just Google it with the range keyword. Because the range has a s going n o have like multiple parameters. So if you give, you, uh, give it one like parameter, the range function, consider this number, is the, sort of, uh, the guideline to generate the list. up to that number okay however if you put the, the other number let's say minus 10 for example in this case we need to also put the comma between the numbers because this is important to separate two variable correct right and then if i press shift enter then you're going to start from minus 10 right so we can uh, suspect that oh this is the starting uh, parameter this is e n d parameter however there's the other sort of, uh, of operation we can assign step. So, I mean, yeah, this is very useful, right? So you give us like, a, let's say, some toolkit here. So I can put like a number three, so meaning that I'm gonna starting from minus 10 up to 10. However, the step, increased step number gonna i e three. Yeah. There are a lot of ways, but I ask you to just stick to the basic stuff. So fundamental is always important. Once you have a fundamental, then you guys can easily expand the, the, the knowledge Let me come back to as it was here. So this is a uh, oh yeah I already described it right okay yeah I'm gonna skip it and this is the sort of uh, combination uh, with the uh, for loop and the if s statement. So but this is a particularly so uh, a modular operation. So um, what it does is basically Um, try to divide by designate number, i n t h i s c a s e n u m b e r two, and then we just looking for the remainder. Only remainder gonna be result. And the remainder is gonna be same as uh, zero, then we do this. Otherwise, do this. I think we did it right. Yeah. 이거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 모듈러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더라도 이걸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만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나머지, 나머지. 이거 제가 했지 않았나요? 저번 워크샵때한것 같은데 내 기억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 막 했었죠. 저 어, 제가 그냥 따로 물어봤어요. 아 따로 아, 물어봤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 잠도 못 자고 회사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어쨌든 아. so uh, so what if I put the number one fifty uh, here? So we can print like a like a in a j i g g e j i g g e fashion here, right? However, if I put five, this is the beauty of the modular operation. I use a lot for penalizing a grid system or whatever geometry computation here. So the beauty of modular operation is that I can uh, execute uh, after five um, execution, yeah? If I put the nine, for example, we can nicely control the execute time, right?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를 주면 그 숫자만큼만 딱딱딱 실행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되게 스마트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듈 오퍼레이션 이런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대로 돌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음, 이게 이거 같은 게 이제 우리가 for 루프를 배웠잖아요. 이거는 같은 반복을 하는 건데 while 루프라고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추천하진 않아요. 왜 추천하지 않냐면 그냥 for 루프로 하세요, 웬만하면. 근데 이게 컨디션이 만약에 미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한 루프에 빠져요. 계속 루프가 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거 그 뭐야? 구글 콜앱에서 했을 때는 무한루 풀도 하던 깨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령 제가 여기다가 투루하게 되면은, 투루하게 되면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지금 계속 나오죠. 이러면은 프로그램이 멈춰요. 프로그램이 멈추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들 그, 뭐야, 아, 어, 이거 바로 지금 깨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 프로그램을 껐다 켜야 돼요. 라이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와일로그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보세요. 이게 항상 리니안 오퍼레이션이거든요.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5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5가 0보다 크죠? 추루죠 그러면 계속 실행이 돼요. 언제까지? 얘가, 이 컨디션이 밑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출력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어, 아, 어, 당연히 여러분들, 그, 뭐야, 5가 먼저 찍히겠죠? 5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겠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얘를 하나 밑으로 두고 이렇게 하면은,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일단은 하나를 빼고 출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4부터 나오겠죠. 항상 이렇게 프로시저하게 설명이 된다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 머리로 이해했잖아요? 치면 안 될걸요? 계속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확실히 티가 납니다. 저도 이거, 이건 거이 약간 이제 번외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친구들한테 코딩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그냥 계속 물어만 보고 계속 새로운 걸 원하는 친구들이 있고 한 친구는 그냥 계속 꾸준하게 쳐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후자가, 엄밀하게 보면 물론 전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여튼뭘 강조하려고 한 거냐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일단 코딩은 무조건 쳐야 돼다그 말씀을 강조하게 될수 있게 말씀드린 거고 um, This is the different types of loop in pattern. Uh, not only python uh,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uh, other language other language all they have while loop the while loop is a little bit dangerous if the condition is never met it's gonna be looped infinitely it breaks your application so as i as i described in the in korean language before uh it just keep looping so uh, when you actually uh, use the while loop i'm always trying to make some safe g u a r d If some blah, blah, and then breaks, if, if, if, okay, let me, let me create a safe card. For example, for example, I'm going to create the number zero here. This is, a uh, safe card. Let's say like this. It's thousand, right? Break. Yeah. In this case. Oh, we need to do like this, yeah. <coughs> in this case, in case that the while loop is continuously looping over the 1,000 and the economic break, this is some of a safeguard, yeah. So anyhow, so if I execute it, uh, we can see uh, the result starting from number four, because even if we, uh, even if we use the initial number, as a f i e but I deduct the f i e right? And then I'm trying to print. So what, what happens if I shift the operation like this? The t a b space is important. I, I press to t a b twice here. If I execute it again, then we are starting from the f i e right? Because we print first and then deduct. So, this is a very conventional way to dealing with the matrix, yeah, two-dimensional array. So basically, we created a list previously, right? So you can put like my list equal square bracket here, yeah? This is the, the way we declare the, let's say, list, which is one dimension, right? So it's easy to create the two-dimensional array like this inside of uh, the, the, the square bracket. We can also declare the other square bracket. So that we can create the double dimension, a r r a y here. So just like this, um, which is the, let's say, the four-loop has a, the other four-loop, like a double four-loop, right? So this is, this is the uh, multiplication table, yeah? So I use the i here, yeah? So for example, i starting from zero, right, yeah, zero, and then I have a, the other four-loop inside of this four-loop, like a outer four-loop, so I'm gonna... I need to finish the for loop inside uh, of this scope, right? So the uh, the j gonna be starting from the zero, and all the way to nine. Eight, yeah. I think uh, we starting from nine. So the the last the last uh, number as uh, for the j is eight. So one time execution, nine time, and then we done all the execution, and then goes to first for loop, and then we gonna s t a r t i n e second loop. The i is going to be number one, right? Can, can, can, you, can, you, can you imagine that? So we starting like i is zero, z is zero, but i is always zero, zero, zero, zero, zero, right? Until the second nested loop is done. The second nested loop is going to be done into eight, right? And then we are going to increase uh, one more uh, variable. t h e n we To, uh, try to starting l o o p i n g the second uh, way uh, and then we can do it again. Yeah. It's like a uh, cross, a uh, crossing things which is similar in glasshopper. Ah, yeah. uh, 설명 안 했군요. 이거는 그냥 double fold인데요. <웃음> f o l d 안에다가 또 다른 fold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Matrix 같은 거다룰때유용하게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9구단 같은 거 프린트할 때 9199, 뭐 구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한번 실행될 때 얘가 아홉 번이 실행돼야 이한 루프가 끝난 거예요. 얘는 또한두 번째 실행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아홉 번을 돌겠죠? 그런 식으로 루프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픽셀 같은 거, 매트릭스 다 룩되고 목셀 같은 경우 루프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루프가 세개가 있으면 은다 돌겠죠? x, y, z까지 you guys have any question? You know what, we already busy all the important and necessary syntax. To be honest, within, within the, um, the syntax, I actually making um, the, the, the example that I showed in my presentation. Yeah? Pretty funny, right? Because uh, how, how simple and then how straightforward But sometimes people suspect that is it possible to create such complex thing by simple, you know, this kind of syntax? My answer is yes. Yeah, This is the beauty of the programming. So you need to think like computer scientist. Okay? 지금까지 내가 설명해 준게 기본적인 Python syntax예요. 그 syntax 가지고서 사실 로켓터 뭐 싸우려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걸로. 저는 저희가 처음에 프로그램 공부했을 때도 아 정말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 같고 물론 더 복잡한 것들이 있죠 그 무대 뒤에는 하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조합하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걸 강조하고 싶고 If you guys have no question, we can jump to data structure which is important Yeah, because you know, previously we we learned the syntax, right? So syntax is all about the t w e a k t h e data structure So basically we have all the ingredients, right? So let's cook the food, which is what we want to eat, right?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텍스를 배웠다고 친다면 결국 알고리즘이나 신텍스는 데이터 수첩처를 a k 하는 거거든요. 그리 데이터 수첩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간부 쪽이 좀 다른 거는 없지 않았을 거예요. Yeah, <웃음> they, they look s like the same, like because we already studied. what is the list and how we, you know, r e t r i e v e the item out of index, things like that. But uh, we're going to focus on list uh, more here. So <clears throat> I have a list because there's a scale bracket. Scare bracket is a way to create list in Python. So one, two, three, four, five. And also I created the other list with a scale bracket like this, and then list A. Yeah, I expect print all of them inside of this item and at l e i s t correct, right? However this is a little bit weird uh, operation. Yeah, I, scale, I use the scale bracket like this and then I do this kind of colon inside of the, inside of, um, the um, scale bracket. What it does is basically Um, we want e d to print, uh, starting from zero because I have nothing here and then up to minus two, which is indicating minus one and minus two. So we are able to print one, two, three. This is exclusive number. Yeah. So I think if I do this like this, the result is going to be <laughs> same, right? And if I do like two here, I'm going to skip first item, second item. And then I start, I think, I think t h i s is exclusive, t h u exclusive operation. So zero one, two starting from two. Yeah. Three, four, five. And then what if, what if I put the minus one here and then w h l l say s p l i t split like a chop, you know, the list that expected value is a three, four here. Right. Um, and then append is a special. and necessary function to obtain, to add one item into exist, existing uh, list here, like this, yeah. <laughs> and then the interesting thing is this one, right? Um, I know, I know, the list B is a list, the list, right? So I kind of understand what it is, right? Because I'm going to print the hello world because this is only one item here, correct? Like this. However, if I put the other square bracket here, we actually try to uh uh step in, step in inside of the the array here. So if I put number two here, let's see what happened. t so h L because, okay. Let me append the other k e Uh, one more um, string here so zero indicating this one right because this is a list right if i put the number one yeah this means it point this item right but at the same time we can also consider string as list right so i put the two meaning that zero one two the n going to be print Right? Can you follow me? Yeah. This is the way of to index. You know. Um,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리스트 하나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거야. 콜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찍으면은 이게 사실 그냥 프린터거랑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안에 모든 걸다 포함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지도를 했을 만약에 내가 넘버 2을 하고 마이너스 넘버 1을 했을 경우에는, 이건 아시죠?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0, 1, 2.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익스크루시브 한 거니까 포함 안 되겠죠? 그래서 3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1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부터 시작하게 되고, 뒤에 한칸더 잘라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2, 3, 4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2, 3, 4. 이해되시죠? 이 인덱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뭐, 그래프를 만들거나, 픽셀 복셀을 만들거나, 복잡한 뭐, 에이전트를 모은, 만들거나, 결국엔 다 데이터를 인덱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덱스 해서 거기만 딱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또 거기를 정보를 바꾼다면 다른 것도 바꾸고, 체인 이펙트,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건데,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래서, 업핸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더할 때 쓰는 거예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다 3을 더한 거죠. 6을 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두 번째는 이 리스트인데, 리스트 안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문자도 리스트로 볼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1이라고 하는 거는 0, 1, 그죠? 그리고 또 2죠, 두 번째 거. 그러면은, 하나, 두, 아니, 아니, 지로 원투하니까 M이 찍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를 좀 반복해서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아, 어, 우주현 선생님 시간 어떠세요? 네, 그러면 오늘 워크숍 여기까지 하고 질문 없으면. Yeah. 어, I, I, I, I, yeah. Yeah. Uh, do you uh,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Python module, or otherwise, we just move into the the uh, n, n a t o o l Yeah, NNA toolbox. Uh, Great, you can go. Yeah, we can move in. Uh, and now that actually, uh, I'm gonna just repeat again to Korean students about the centrality analysis and how to use the NNA toolbox in Korean because um, I think they should uh, start their research. But before doing that, I think it's better uh, understand uh, in Korean <laughs> Context first, and then they can uh, develop it further. So,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Nara. Um, Thank you. Thank <laughs>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h n o w t o t h a o t a n t h a n t t o u h a n k y t t h n t o a t h a n t t o h a t h n n t h t u 아무래도 조금은 그냥 간략하게만 지금 얘기할게요 간략하게만 컨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NNA 툴박스에서 어떻게 쓰는지또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우선 이거 카운트 할 때는 이 센츄얼리티 어널러시스에 우선 포커스 포커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비티랑 어, 그 위치 어널러시스는 사이트가 정해지고 난 뒤에 거기에서 그냥 플레이하면 되거든요 우선 은이 센츄얼리티 어널러시스 컨셉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네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비트윈니스 클로즈니스, 스트레인리스, 디그리 비트윈니스를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 자기가 관심 있는 그리고 이제 뭐 학교에 대해서 하겠다 한 사람은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두고 하고 뭐 나는 리테일이나 이렇게 뭐 엔터테인먼트 빌딩을 하겠다 그러면은 오리진이 엄청 여러 개겠죠 사실 우리는 오리진이 중요해요 출발점이 중요해요 왜냐면 남준님 얘기했지만 에이전트예요 오리진이 에이전트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동하는 건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죠. 우리가 출발한, 우리가 이게 도,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셉을 생각하고 하면 되고, 비트윈리스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이 지점을 방문했냐예요. 그냥. 이 색깔 빨간, 그, 렉처 때도 설명했는데, 빨간색, 그러니까 따뜻한 컬러일수록 밸류가 높은 거예요. 사강컬러이스를 밸류가 낮은 거예요 비트윈리스에서 밸류가 높다 빨간색 따뜻한 컬러에 가깝다 이 말은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지나다녔다는 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비트윈리스 언 어널로지스를 하면 왜 이걸 비트윈리스 꼭 해야 되냐 왜냐면 우리가 거의 현장 가서 카운트를 하잖아요 카운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몇 명이 지나다니냐를 카운트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비트 n 에서 어느를 실를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를 지나다녔을까? 근데 이거는 실 이거는 비율적인 어 정보예요. 사실 인덱스 정보라고 해서 이게 n u m b 넘버 그냥 심플리 가서 뭐 어, 10명 지나다녔네. 어, 100명 지나다녔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를 전체 값을 가지고 나누고 했는 건데 이게 어쨌든 크게 리플렉트하는 반영하는 밸류 의미는 얼마나 많은 통행량이 있었냐 이제 그 뜻이고 질문이 그러... 있습니다. 아 네네. 네. 한번 채팅창 봐주세요. 근데 오리진이 각각 분포되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한 지점에 있어야 되나요? 음 오리진이 한 지점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오리진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 근데 나는 이 도로에 몇 명이 지나는지좀더 이분하게 렇게 보고 싶어 내가 오리진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지금 컨텍스트에 몇 명이 돌아다니지 는좀 보고 싶어 그러면 사실 오리진을 그냥 그 도로의 엣지를 써도 되죠 사실은 이해하셨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 여기에서 딱 지점을 갖고 이렇게 퍼져 잘안 들리거든요? 크게 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에서 네. 그 지점을 갖고 그냥 그래프를 냥그 봤을 때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각자의 집을 오리진으로 잡고 해도 되는지 네 그렇죠 그렇죠 해도 되죠. 그리고 이게 이센츄럴리티 어널러시스는 광역적인 이해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오리진을 하나만 놓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없죠. 상관 없지만, 광역적인, 어쨌든 우리는 도시 컨텍스트에 이해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오리진을 그래도 몇 개는 세팅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도시의, 센츄얼리티 언 어나나로시스는 도시의 상화 관계를 이해하는 건가요? 어느 지점이 이곳보다 상대적으로 더 센츄얼리티의 그 성, 그 캐릭터가 강하냐, 약하냐, 이걸 이해하는 건가요? 상대적인 밸런스를 이해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뭐 하나를 내가 뭐 오리진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냥 nna2에 넣고 해보세요 우선 해보고 이제 그 리졸트를 놓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면 돼요 어 이게 왜 이러지? 아 그러면 은 우리 오리진을 어디 어디를 더 발생시키자 왜냐면 내 하이버디스는 이런 건데 이거에 맞춰서 모델을 좀더 이게 구성을 해야겠다 하면 이제 포인트를 더 찍거나 근데 포인트를 찍는 것도 뭐 것도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nna 툴로 그냥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한번 해 보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로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밸류가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더 가까운 관계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의 관계가 더 가까운 관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고 스트레인니스 같은 경우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랑 네트워크 디스턴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그냥 스테이트 라인. 두 개의 점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직선을 이은 거. 네트워크 디스턴스는 실제 네트워크 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스테이미스는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분자로 놓고 그 실제 네트워크 디스턴스를 분모로 놓고 나누기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일직선에 가깝다는 거죠. 그 도로의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디스턴스와 유클리리안 디스턴스의 값이 비슷 유사해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도로 자체가 그냥 쭉 똑바로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1에 가까울수록 그냥 도로가 똑바르다는 거예요. 직선 도로가 많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빨간색일수록 더 직선 도로에 가까운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말 직선 도로 형태, 형태라는 게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의 그그 그 도로 네트워크의 광, 모양새가 직선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그리 같은 경우는 심플해요. 그냥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데, 어 내가 사거리에서 있어. 그러면 디그리 밸류가 4예요. 근데 내가 3거리에 서 있어. 그럼 내가 디그리 밸류가 3이야. 그리고 내가 그냥 1차선에 서 있어. 그럼 나 디그리 밸류가 2야. 아, 그러니까 1차선에 서 있으면 2죠. 왜냐면 양쪽에 있으니까. 잘못 얘기했사거리에서 있으면 8일 수 있겠죠. 이게 나를 중심으로 사거리인데 앞뒤 앞뒤 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게 얼마나 내가 있는 서 있는 곳이 도로가, 어 연결성, 연결성이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냐를 보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광역적인 이해로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어제 드린 파일로 해보세요. 해보는데 그냥 어제 드린 파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 나는 그냥 버스정류장에서 이거 엔터테인먼트 빌딩 관계 궁금해 이거 지금 그 네트워크 어나로시스 꺼내고 이거 그냥 꺼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비트윈리스 꺼내고 이게 너무 스틸포바닥이 적어놨잖아요 여기에 그냥, 그냥 꺼내서 연결해봐요 그냥 어해봐 그냥 아무렇게나 아 나는 버스정류장이랑 이거 두개 상관관계가 궁금해 그럼 그냥 해요 그냥 꺼내 가지고 해봐 연결해서 어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어 근데 왜 여기가 더 빨간색이지 어 여기는 왜더 차가운 색이지 왜 여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녔지 이게 비트윈리스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 여기 동네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왜 여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지 어 그러면은 내가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의 어 관계를 바꿔볼까? 지금은 엔터테인먼트를 어, 데스티네이션을 줘.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자르고 자르고 어, 이번에는 엔터테인먼트를 오리진으로 해봐요. 그리고 그럼 버스 종류장을 데스티네이션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어, 변화가 있나 없나를 또 보는 건 거예요. 어, 변화가 생겼죠, 지금. 이게 도시 구조 자체가. 제가, 이고 이게 데스티네이션과 이 오리진의 관계성만 바뀌어도 이게 도시를 이해하는 구조가 바뀌는 건 거예요. 어, 여기에 훨씬 많은 그 페데시안 플로어가 생겼어. 그쵸? 그니까 러 이거를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컴포넌트를 놓고 이걸 오리진 에갖다 저거 데스티네이션 에다 이걸 그냥 해봐요. 그래서 그냥 스크린 캡처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데이터를 써도 자기가 관심 있는 인터넷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개를 엑셀사이트비트윈리스도 해보고 우선 그래비티나 허프나 위치는 사이트가 결정되고 하면 돼요. 이거는. 하지 말고 우선 비트윈리스 클로즈니스, 디그리스, 스리스를 그냥 컴포넌트 꺼내놓고 해보세요. 오리진, 연결해 보고 데스네이션 연결해 보고 그리고 내가 그 아까 학교에 관심 있다는 친구 있었죠 여기가 학교였던 것 같은데 어, 학교관심 있는데 어, 지금 이거 너무 심플하게 생겼어 도로가 그러면은 뭐 네이버 지도 가가지고 이 동네를 조금 더 어떻게 해봐요 이렇게 그려봐 네트워크를 그냥 내가 이렇게 좀더 생성시켜서 그러면은 내가 내 네트워크 파일을 만들면 되죠 그냥 컬브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이 정도는 다들 할수 있잖아요. 컬브를 그려 가지고 네트워크 안에 해서 얘를 얘랑 연결을 해 가지고 그냥 또내 나만의 그 네트워크 파일을 만들어 와도 돼요. 나만의 네트워크 파일을. 그렇게 해 오면은 그렇게 해서 또 여기에 내부에서 나는 여기를 정말 집중해서 보고 싶어. 그럼 나만의 네트워크 파일 만들어 주세요. 디테일하게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또 광역적인 거랑 이 부분적인 걸또 비교해 서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지금 주어 근데 이거 하우징 데이터 너무 크니까 이거 쓸 때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마 이걸 오리진으로 쓸 때는 힘들 거예요 데스티이션으로 쓰는 거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거 중에서도 뭐 하우징 데이터를 쓰는데 이 중에서도 나는 특히 어 여기가 약간 도로랑 패턴이 좀 특이하네 어, 나 여기를 좀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만 잘라서 선택해서 쓰세요 이 포인트를 갖고 싶으면 지금 여기 다 데이터를 인터널라이즈 시켰는데 베이크하면 돼요 베이크하면은 이렇게 보여줄게요 베이크하면 여기 베이크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선택해서 또 여기에서 내가 포인트로 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나만의 또 뭔가 데이터를 써요 그쵸? 그리고 제가 드린 데이터가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 나는 어, 더 인터넷 중에서 여기를 봤더니 아막더 뭔가 빠졌어 정보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또 만들어 <웃음> 내가 <웃음> 만들면 되잖아요 포인트를 그쵸? 이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데이터를 또 만들어서 와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의 하이퍼 테스트에 맞게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세요. 비트윈 그러니까 센처얼리티 언어리스트 안에서 해서, 해서 어뭐 내일이든 모레든, 그러니까 우리가 온세이썰베이가 하기 전에 무조건 결정이 나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지점에 가서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게 결정되니까 무조건 해서 와야 돼요. 뭐가 됐던? 해서 오고? 음, 온 사이트 가기 전에 어 그러면은 해봤더니 주제는 다 다르지만 어 이쯤 뭐 이쯤 뭐 이렇게는 우리가 무조건 지금 다 같이 카운트 해야 돼 우리한테 다 필요해 그럼 여기를 이제 나눠가지고 가는 건가요 자리를 여기 봤더니 여기도 무조건 가야 되고 여기도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아마 한뭐 20개 지금 다 해서 몇분 이제 가는 우리가 다행히 지금 한나 셋, 넷, 일곱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명이서 한세 군데만 가도 스물 한 군데를 카운터하고 오는 건예요 그러니까 세 군데 카운터하고 온다 해도 45분 쓰고 오는 거잖아요 한 곳에 15분씩이니까 근데 한 사람당 이제 네, 네 군데 가서 카운터한다 그러면 한 명이 가져서한 시간만 거기 가서 일, 일하고 오면 돼요 이그 뭐냐 1시에서 3시 사이에 그냥 내가 1시간 할애해서 갔다 오면 되는 사실 애프트룸 픽아워가 4시까지도 보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스케줄 봐가면서 이제 이 사이에 내가 1시간을 가서 현장에서 답사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7명에서 4군데만 해도 2 8군데 카운트하고 올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또 8성을 공부했으니까 한또 지금 시간이 이제 36분이니까 한 제가 더 10분 정도 그 파이썬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리스트를 갖고 얘네들 데이터를 할수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죠. 제가 화면 을 공유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네네. 네. 네. 지금 제가 이거를 푹 선택하니까 지금 빌딩들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빌딩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파이썬 컴포넌트 하면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파이썬 치게 되면 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은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리스트로. 네? 얘를 바꿔주고 왜냐면 얘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 가만히 올려놓고 있으면 은 포인트가 4528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라고 해줄게요. Okay? So I just opened the example of Seoul. So just click on the canvas, e like double click. And you can you can type Python, right? So you can see the Python component which is inbuilt, a uh, component in Grapher. So if you hover over the output here, so I can see the number like 4,528. which is the list data that we just learned in the Python workshop, right? So here we need to convert item to list, right? So I'm click on the uh, like button on top of the X here. And then just, we have a uh, three different types of data structure here. So I click it, list, uh, list access here, right? Now we are good to go to connect uh, this output to this input, right? So I just want to change the name, data, which is variable name, right? <clears throat> so double-click it to open the editor here. So let me quickly do like print, parentheses open, and data, and parentheses c l o s e and print. Wow, this is a lot, right? So this is a lot of data here. So we have a one more trick here. So I want to de declare, uh, not declare, actually fix the data type. So click right button on top of this data, and then go to type hint here, so you can see float, boolean, integer, r i g h t string, things like that. But we're dealing with the point data here. So this data structure, the graph o s c o u i s already in built one, so we just take advantage of it here. So I switch uh, to uh, the point here. So now we are able to see the number, right? So let me let me do the other things like um, please slow because the environment. So let me comment it out. Okay. So I'm I'm going to do like print parentheses open and close, right? And then this data and open the one. c a l o b race because I want to index something. <laughs> what if I have 100 here and print it? Yeah, so we have a x, y, z value, which is also list e d here. So I can do like this. Yeah, do you know what is this? This is a y value because if you put the zero, yeah, this is a sort of a x, represented x. and y, y, and z, there is no index like three here. If you put it, it's gonna be break, right? So, 지금까지 뭐한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제가 그 포인트가 있, 있죠? 포인트 데이터를 불렀다가 오른쪽 버튼 클립을 해가지고 타입을 바꾼 거예요. 우리 배운 거 있죠? 플롯, 블리언, 인티저, 뭐 스트링 있죠? 얘를 어, 포인트 3D로 제가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포인트 3D 데이터 스톡처에쓸 수가 있어요. 리스트 데이터 스톡처 썼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한 거냐면 아, 이렇게 해 놓고 본 다음에 데이터 친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 들어갔죠? 100면은 포인트가 막 있으면 그중에 자루지가 100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왔죠? 그 안에 있는 놈 중에서 저는 첫 두 번째 선택을 한 거죠. 이 말인즉슨 XYZ, 0, 1, 2니까, 원 하면 Y를 레프 p r e s e n t 거죠. 대표하는 값이 들어온거죠. 그래서결국뭐냐면결국뭐뭐냐면 어 <웃음> 우리가 숫자하하들어어있있요우 우린 이걸 x로 쓸거죠. 숫자가 또 하나 들어와 있어요. y 였쓸 거죠? 또 하나 들어와서 z 로쓸 거예요. 이게 하나가 기본적으로 포인트 하나를 보여주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리스트인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얼마큼 있어? 무한, 아니, 무한이 아니라 2천 몇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100번째에 해당되는 얘를 딱 끄집은 거야. 그 중에서 얘가 인덱스가 있겠죠? 얘는 0, 1, 2. This is index number죠? 인덱스 숫자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 했으니까 1 0 0번의 1. 즉, 리스트에다가 열고서 100이라는 숫자를 주면은 0부터 시작하는 그 포인트 중에서 100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컬리브리스는 0, 1이니까 만약에 2를 치게 되면 z축이 나오겠죠. 0을 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x축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So, <웃음> Excuse me, what I'm trying to do is, you know, point is data structure, as I said, in the, my, my uh, the, the lecture series, so the, a point is can be represented x, y, and z. Yeah. So this is looks like l i s t right? This is correct. So I can index like um, uh, the x by 0, 1, 2. Right. However, we have a, a 4000 point here, right, if I remember correctly, 4500. 28 p o i n t Can you see that number? Yeah, if I hover over the uh, output here. So we have a point, point, point one, point two, point three, all the way down up to 100 index, right? So I use the 100 as a, the first index, and then we also have the other list, which has uh, three items, right? representing X, Y, Z. So here, what I did is d a t a 100 square bracket and number one square bracket. It means that 100 list, because this is the sort of a um, matrix. Yeah, yeah. So we have a, one list here that contain multiple small list. Yeah, this is the, the other way of representing the double, like uh, a matrix data. Yeah. Think about Excel. Yeah. <coughs> so now I'm going to loop for i in data, hold on, and. Um, For uh, let's say print just print parentheses open and close and I here. What happened? We just literally print every points. Yeah, yeah. Why if, why want to extract all the z value for example? I can create the the other list here. Maybe z. This is list right, and then every execution. I'm going to append.appn and i2. That's it. Yeah. Because we expect the i is a A list because the data itself is set with a double, uh, like a list of lists, right? So, individual loop, we're going to get like 4,528 points, let's say, iteration. And then I use the number two to index the Z value. My expected value is everything is zero. Okay, so how can I uh, export this number to the Grasshopper? Just like this. A we call ZVal, like this. Uh, and then past here. So just double click on the canvas in Grasshopper and then press like a slash twice. And then we can open the panel here and then Uh, just hook up to here. We can see all the z index. Correct uh, what, what if I do like uh, zero here okay. we, we call out all the x value Which is also five five thousand and a four thousand five hundred twenty eight. Correct, right? It's what do. The data i s t i n g is 4,000개의 데이터들이 계속 이 루프를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바깥에서 리스트 하나 살짝 만든 다음에 이 안에서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이데이터 이 인덱싱을 한 거예요. 첫 번째 m 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담아서 A 해가지고 밖으 빼낸 거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다 커멘트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하면은 커멘트 아웃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뭐 B, 뭐, 셀셀 p 티라고 해볼게요. 셀피티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하면 플러스가 나와요.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에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하면 이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셀피티는요셀피티예요그 다음에 데이터 있죠? 데이터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콘론을 할게요. 콘론을 한 다음에 여기다 제가 500이라고 쳐볼게요. 500.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얘를 클릭해 보면 이게 500개만 나온 거예요. 이게 전체 포인트거든요. 이게 전체 포인트인데, 여기서 지금 500개만 제가 그냥 랜덤이, 랜덤이 아니지, 인덱스부터 잘라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1000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1000.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고, 얘는 n 이라고해주게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n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n 을 넣어 볼게요. 넘. 이렇게. 그래서, OK 누르게 되면, 에러가 났죠. 왜 에러가 났냐면, 데이터 타입이 달라서 그래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데이, 데이터 데이, 힌트라고 있죠? 여기서, 인티저. 인티저를 넣어주게 되면 에러가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바꾸잖아요? 그럼 이렇게 포인터들을, 그것만 딱 갖고 올수 있겠지. 뭐, 300개만, 뭐, 100개만,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올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더, 뭐, 스타트 해도 되겠죠? 이렇게 스타트. 스타트 해가지고, 스타트는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별로 의미는 없어보이는데 그냥 해보죠 이렇게 하고 오른쪽부터 클릭해서 i 티 t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500 해볼게요. 그러면 500부터 670, 672 0 6 7 이건 인덱스 넘버에요 여러분들 데이터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자 그 인덱스로 데이터를 커라한거에요 우리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식으로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는거죠 이해되셨죠? <웃음> ok, so what I did is uh, basically you know revisit what we learned in the previous workshop today so <coughs> excuse me so i create the value a variable like cell tt which is identical as this um, as this uh, variable here right so we basically connect two different value and that e q c a l l n d then data we have a data here which is uh, 4528 right so i'm gonna index using the scale bracket so using this column fashion i can put like 100 here for example If i press it this is the 100 because just uh now we are relying on the index so we have no idea what the ordering system to create the index but however we have a system here yeah so um we can put the <laughs> number, sorry, here, so that we can dynamically, um, you know, spit out the selected uh, index here, just like that. And also we can use the start here. And then we can also specify the starting index and then end index, just like that. Any question? NJ so sorry to interrupt so we have 10 minutes left for the next session sure yeah, yeah. and maybe uh, everybody needs a little bit of break <laughs> we also Absolutely. going yeah. before the next session yeah. yeah thank you so much yeah and if you have any question let's uh, ask and then let's uh, quickly wrap it up yeah, we can use e slack to communicate yeah as well thank you so much any question then <웃음> to this workshop this 아, 네네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한 방금 그 파이썬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 중에서 몇 가지 추출하는 걸그 포인트들이 가진 인덱스 넘버링 값으로 지금은 하는 가지 거죠. 줄인 걸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그 인덱스 값 말고 예를 들어 전체 지도에서 여기 블록에서 저기 블록까지만 딱그 포인트를 잡고 싶을 때, 그럼 범위를 가지고, 그런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추출을 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가장 쉬운 거 디스턴스로 하는 거고요. 아니면 영역을 그린 다음에 그 영역 안에 포인트가 들어있으면 걔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이그잼플을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번에.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상합 선생님 마무리해주시면 <목소리도> 아네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그럼 내일 또 뵐게요 내일까지 또 열심히 오늘 배운 거 연습해보시고 내일 가서 또 어, 좋은 질의응답 시간과 추가 강의시간 보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목소리도> 아, <하이>. 아. 아. <웃음>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네.